네, 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의상이 엄청 예쁜 것 많아 우와 이거 사도 돼요? 되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 티켓을 내야지 살수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다이 티켓을 내야 하죠 티켓을 주고 사면은 도장을 꾹 눌러줄 거예요 우와 그럼 나도 사야지 마침 여기에 티켓이 엄청 많아 이 티켓을 내야겠다. 여기야. 네. 자, 그 다음은 골라보세요. 이 보라색 검좀 예쁜데. 그다음 머리들도 세트로. 다 했다. 옷 입히기 미션을 클리어했어요. 검토장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옷 입히게 꾹. 이렇게 도장 모으는 거구나 그럼 옆에서 또 모아야지 어? 여기에 돌림판이 있네? 이 돌림판은 꼭 해야지 여기 보자 이것도한개 여기 티켓이요 네 한번 돌려볼까? 제발 사탕이랑 과자 한 봉지 너무 맛있겠다 나오면 호왕! 호왕! 호왕! 호왕! 다 됐습니다! 음...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할게요! 네! 오! 사탕 한 개! 사탕 주세요! 오! 어, 오! 어, 진짜로 사탕이 나왔어그런데 주머니 책은 났어? 딱한 번만 더 해보자! 너무 아까워! 한 개만 더 할게요! 받주세요 우와! 이번에 과자가 나왔어 주머니 속으로 어자 이제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저게 맛있는 냄새가 나 우와! 맛있는 핫도그와 쏙떡떡 그리고 해우리감자 그 다음에 솜사탕 맛있겠다 간식 사 먹어야 겠다 음 핫도그, 속떡 속도, 겨울이 감자, 손사탕 음 그래 나는 핫도그로 정했어 네 이걸 한개들 여기요 네 핫도그 맛있겠다 너무 음, 맛있어 대양핫도그인가? 엄청 맛있네 이제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간식에도 도장이 있나요? 네! 여기 보면 간식이 있어요 쿵! 됐습니다 이거는 몽시 바이킹인가? 몽시리가 잔뜩 있네?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번 타볼까? 바이킹을 타려면 또 티켓을 내야하네? 여기요 네, 타세요. 시작합니다. 우와! 와! 와! 와! 와! 끝났다. 너무 무서웠어. 도장 찍어 드릴게요. 우. 됐습니다. 와, 도장 진짜 많이 나었어 이제 두 개만 모으면 다 채운다! 톡톡톡톡. 물고기 잡기?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음, 저 해볼래요? 여기요. 잡아 빌자난 저기, 저기. 나는 얘 갖고 싶어, 얘. 쏙, 쏙, 쏙, 쏙, 아 도망갔다. 안 되겠다. 저기 안움직이있네 살금살금 가서. 살금 살금 짭짭 호용오 잡혔다, 잡혔다. 오호. 빨리 나오세요. 와. 진짜 예쁘다. 비누로왜 그렇게 매끈매끈하니까 예쁘다. 예쁘다. 자, 이제 도장 찍가 줄게요. 위험 복자 풍선 품선 아트 풍선을 주는 건가 맞아요 여기서 한 개를 골라보세요 음 나나 하트봉 이거 두 개로 하트봉을 만들어 줄게요 어, 두 개로 하트봉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줄을 그을 그을 그을 하트봉 다만들었습니다 뭐야 왜그 엄청 빠르다! 그것보다 그두 개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니 엄청 신기해!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아 맞다! 마지막 도장! 도장 찍어드릴게요! 오. 됐습니다! 음 어디 보 음, 도장을다 놓았군요!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이요? 뭐예요? 자, 선물 주세요! 우와 선유 캐리터즈 솜사탕 완전 맛있겠다 솜사탕 정말 고맙습니다. 헉, 내가 좋아하는 신문을 귀여워 토끼 대성공. 축하 축하 축축짝운 좋은 데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와야지. 휴. 오늘은 어린이날 축제를 했어요. 사탕도 탔고, 그런 과자도 탔고, 엄청 맛있는 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축제에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안녕.